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 그로 인해서 나오는 굉장히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공은 내몸 앞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는 공과 멀어지면서 공에서 뒤로 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클럽을 다시 아래쪽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클럽을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것이죠. 자이 동작을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 클럽을 끈 상태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을 풀어주면 체는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닫히게 되고 볼은 왼쪽으로 일찍 감기게 되면서 왼쪽으로 팔꿈치가 빠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자 반대로 이 동작은 왼손과 왼팔로 하게 된다면 클럽이 끌어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럽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페이스는 열리게 되고 클럽은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혹은 열려맞기 때문에 이거를 닫아주려고 억지로 몸쪽으로 당겨 붙이면서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치키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동작의 경우에는 볼의 컨택에도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의 라이각을 지금처럼 유지를 해주시고 손높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최대한 그 높이를 유지시켜주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오면 페이스면의 전체를, 솔부분의 전체가 바닥에 닿으면서 좀더 공을 눌러치고 힘 있게 치고 100%의 힘 전달 페이스면의 전체를 공에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끌어 당겨서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손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설령 공을 똑바로 맞추더라도 손이 셋업 때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셋업 때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라이 앵글이 다 펼쳐져 버리는 그래서 페이스면을 전체, 솔 부분에, 바닥 부분에 전체를 땅에 닿게 하는 게 아닌 밀 부분만 땅에 닿게 하면서 볼의 힘 전달이 100%가 되지 않게 되고 공이 아주 쉽게 좌우로 빠지면서 팔꿈치도 같이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기울어진 원을 그리는 운동이죠 자그 원이라는 거는 아래쪽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타겟 쪽으로 나가면서 올라가는 원이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아래쪽에서 자 멀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자 그랬으면 다시 멀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이렇게 스윙의 진행 방향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법으로 스윙을 해주시게 된다면 지금처럼 공이 굉장히 힘있고 파워풀하게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타겟 쪽으로 해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의 높이가 높아지고 원이 원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뒤틀어진 원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힘 전달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지금처럼 치키닝이 발생하면서 을 페이스가 열리거나 페이스가 닫히면서 볼의 컨택조차 똑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샷들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되죠. 아이언의 경우에는 몸과 공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운싱 들어올 때좀더 체가 가파라지게 클럽을 던져주면서 아래쪽으로 던져주면서 타겟 쪽으로 던지는 게 아닌 아래쪽으로 던져주면서 몸을 회전시키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양팔을 이용해서 클럽이 아래로 아래로 전달될 힘이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타겟 쪽으로 그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낮고 긴 팔로스루가 나오는 이때 체중이동을 더 많이 해주신다면 체는 더 낮게 뻗어질 것이고 이때 체중을 좀더 잡아주신다면 체는 조금 더 높게 뻗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탄도가 약간의 변형은 될수 있어도 힘의 진행 방향 자체는 타겟 쪽이 아닌 앞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공은 티 위에 올라와 있지만 역시나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몸보다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이 길어지기 때문에 몸과 공과의 간격은 조금 더 멀어지죠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시켜주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아래 에 있던 클럽 헤드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은이 헤드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몸을 회전시킬 때 내가 몸에 회전을 좀 많이 쓸 거다 그렇다면 은 클럽은 더 뒤로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직 낙하의 느낌으로 몸 옆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다운스윙을 할때좀더 공을 안정적으로 치고 싶고 거리보단 방향을 잡고 싶다. 그렇다고 라 하면 은 몸의 회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떨어져줘서 양팔이 먼저 교차를 하는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면 결론은 클럽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낮고 길게, 체중을 잡아놓으면 은 높고 길게 뻗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칠때 팔로스루를 뻗기 위해서 혹은 더타겟쪽으로 힘을 실기 위해서 양팔의 진행방향을 타겟쪽으로, 클럽의 진행방향을 타겟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클럽의 진행방향은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타겟쪽으로 그 힘을 전달을 시켜주거나 양팔을 아래쪽으로 던져주면서 교차를 시켜주는, 로테이션 동작을 해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을 타겟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올바른 힘의 진행방향을 만들어주시면서 공을 치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한 컨택, 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의 전달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성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1차적인 힘의 진행 방향은 아래쪽, 그 이후의 타겟 쪽을 향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공을 쉽게 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힘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이경범 프로였습니다.